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서구청국에서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동된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함께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명장과 두루살핀 포유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해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강서우체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을 시작으로 홍보효과 증대를 위한 배치와 차량용 스티커,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문구가 들어간 박스테이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.